신혼 4년차 35살에 세상의 변화를 보기 시작하였고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기분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주식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아버지도 주식 열풍에 가담해 주식 투자하는 법을 알려준다며 경제 전문가의 유튜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받은 그분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의 성격이 괄괄하신 남성분이었습니다. 유튜브 내내 공부하지 않는 구독자들을 크게 호통치면서 나무랐고 다음 카페를 운영하며 주식 투자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카페에 올라온 대로 공부하고 매일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도 시청했지만 제게 주식은 여전히 어려웠고 투자 기준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분은 말로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상 초반에는 경제 시황을 브리핑하고 투자법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상 중반부터는 항상 종목 몇 개를 대놓고 짚어주며 잘 지켜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나 카페 회원들이 추천 종목으로 수익을 거두면 그 댓글을 반복해서 읽어주며 자신만 믿고 따라오면 모든 사람이 일정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모르니 결국 그 유튜버가 추천해주는 종목 중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서 매수했습니다. 괜히 주식 투자한다고 근무시간에도 주식창을 켜놓고 들여다보느라 업무에도 방해가 되는 지경에 이르며 매수한 종목마다 물리고 다시 기다리고 기다려서 본전이 되는 순간 팔아버리는 걸 반복하였습니다. 올라가도 왜 오르는지 내려가도 왜 내려가는지를 모르니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게 무서워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되돌이켜보니 지속적인 손실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물려있는 종목도 있지만 결국 주식은 접었습니다. 평소 긍정적이었던 저를 크게 훼손시켰던 코인 경험을 복귀하려고 하니 입에서 쓴맛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복귀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겠죠. 2021년 불과 작년에 일어난 일이다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주식 투자 실패 이후로 재테크에는 관심도 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단골 미용실 사장님의 코인 투자 성공기를 머리를 자를 때마다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께서 자기 말 믿고 지금 당장 어플 설치해서 본인이 추천해주는 종목에 50만원만 투자해보라고 강하게 권유하셨죠? 바보 같은 저는 50만원 정도야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에 그대로 따라했고 주식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엄청난 수익률을 단 며칠 만에 보게 됩니다. 그건 초심자의 운따위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코인이 한창 상승장이라 모든 사람들이 코인은 1억 한다면서 낙관하던 때였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모두 올라갈 때 제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장의 상승장 뒤에는 하락장에 따라옵니다. 이 필연적인 명제를 몰랐던 저는 수익률에 눈이 멀어 조금씩 큰 돈을 넣게 됩니다. 한동안 미용실 사장님께 종목을 추천받으며 즐거워했습니다. 바로 뒤에 따라올 비극을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직장에 상사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코인을 조종하는 세력들과 연이 닿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코인의 발을 들여 놓지 않았다면 호우 숨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간의 수익으로 이미 눈이 멀어 있는 상태였고 상사가 희망에 차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저를 위해 하늘에서 주시는 기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인을 움직이는 세력이 알려주는 대로 한다면 100% 확률로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수익률도 엄청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미 그 돈을 가진 것처럼 황홀했습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애지중지 모어온 큰 돈을 밀어넣게 되었습니다. 코인에 비하면 주식에서 돈을 잃은 건 정말 애기 장난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코인도 주식처럼 손실이 얼마 정도 나면 손절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주식과 달랐습니다. 주식은 적어도 기업이라는 실체가 있었지만 코인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손실의 정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제 돈은 한순간에 공중분해가 되었고 불과 며칠 사이에 축축 내려가 바다까지 치는 걸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말 그대로 멘붕이었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에게 코인을 추천했던 상사는 본인도 억단위를 투자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0개월 가까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재단에서 종목을 아예 다른 것으로 수합해주겠다고 하면서 신청을 받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신청하긴 했지만 기다려도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차를 사거나 명품 가방을 샀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퇴사했고 마음이 힘들어서 몇 달을 쉬면서 현실을 도피했습니다 당연히 직장 상사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달 후에는 상사분도 퇴사를 하고 소식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그분도 피해자겠죠? 현재 저는 신용대출이 있습니다. 주식에 투입된 돈은 현재 천만원, 코인에는 사천만원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50% 이상씩은 찍혀져 있는 것이라 빼지도 못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손절을 고민하고 진짜 그렇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잃은 돈은 주식으로 300만원 코인으로 1500만원이군요. 손자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손실금이 발생되어 계속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이자를 내는 것도 빠듯하여 생각이 많아집니다. 첫 번째,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몰랐습니다. 투자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었으나 실제로 기준을 세우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중요성도 몰랐습니다. 주식이 무엇인지 코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큰돈을 턱턱 밀어넣었습니다. 무지가 총칼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 남의 말에 혹해서 내가 소중히 모은 돈의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코인의 돈을 밀어넣을 때 혹시 잃게 되더라도 또 벌면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어떤 책을 읽으며 소중한 돈에게 내가 그만큼의 대접을 해주지 않아서 돈이 도망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 실력을 갈고 닦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관련 서적을 몇권 읽긴 했으나 모두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었으므로 어렵고 재미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투자 마인드부터 세팅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고 도움이 되는 책과 아닌 책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돈을 쉽고 빠르게 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의 말에 쉽게 현혹되었습니다. 돈을 쉽고 빠르게 벌려고 하면 돈이 쉽고 빠르게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